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로블록스. 여러분! 담미옵니다! 오늘은 잉여맨님이 말을 못 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 잠깐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리안님 우리는 뭘 하러 온 거죠? 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잉여맨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잉여맨님 우리는 대체 뭘 하러 온 거죠? 오늘은 말이죠! 로블록스 다양한 수영장 맵을 들어가 볼 거야! 어? 오, 오! 여기가 재밌겠다! 수영장 깊숙지 않은 곳 1단계 예? 얕은 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깊숙지 않은 <웃음> 곳이라고 말을 해요? <웃음> <웃음> 얇은 곳은 뭐야? 얕은 곳? 얇은 곳 오. 얕은 곳 오, 얕은 곳오 여기 근데 곳. 수영장 되게 좋은데요? 퀄리티가 좋죠 바닥이 와우. 진짜 수영장 같다 오! 진짜 타일이 딱 그거다 이거 딱 맞아. 수영장에서 쓰는 그 보드다 맞아 여기 어, 경주예요 저랑 좋아요 일로 오세요. 네. 와야 그러면은 꽃미녀 미호가 심판을 받드리도록 하겠어요. 지는 사람이 미호를 가지는 거예요. <웃음> 어, 아이, 아무도 어, 지기 싫겠다. 오케이. 자, 3초 센다 3, 2, 1, <웃음> 지는 사람 미호가 끝! 지는 사람 미호랑 세이트 컷!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돌아와야지. 돌아오는 건데, 수영은? 돌아오는 <웃음> 건데. <웃음> 수돌아오는야 근데 무슨 수영을 넌 수영을 점프로 하냐? 헐 여메야 리아가 음. 일부러 진거잖아 나랑 데이트하려고 어이없어 헐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수영장 맵이었어 정말 뭔가 1단계라서 음 깊숙지 않고 재미없었죠? 얕은 골 어른이 풀 같았어요 아니 여매니의 언어 실력은 가끔 보면 다섯 살 같다니까 <웃음> 깊숙지 않고 재미없었죠? 다음 맵으로 가볼까요? 오, 좋아 좋아자 좋아. 이번 맵은 2단계 수영장 맵인데 아까는 뭔가 시시콜콜한 깊지 않은 곳 오. 그런 음. 수영장이었다면 얕은 곳 이번엔 진짜 아주 음. 깊은 로블록스에서 제일 깊은 수영장에 들어온 거라구 오 자, 일단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자 좋아 좋아 리야너 여자자다 왜 여기 들어와? 어? 어머. 맞네 <웃음> 미안 조심해졌으면 좋겠어? 미안해 아 어, 근데 나 이거 좀 많은 남자들을 조금 좀좀 좀 설레게 할거 같은데.. 아옷다 갈아입었다. 애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어, 미아랑 미호가 일단. 입는 옷은 정말 예쁘겠지. 나부터 나갈게. 짜자잔! 어때? 미호야 엄청 귀여운 수영복을 입고 왔네. 나 진짜 반할 거 같아. 헐 어, 미안 거절할게. 고백 싫어. 헐. 유후.. 역시 리아가 입은 옷이 더 기대가 되는 걸 얼마나 유후. 이쁠까? 리아 정말 아름다워. So so sexy. 타라. So 시 <웃음> 와우 y 와. 와. <웃음> 어쨌든 우리 수영복도 입었겠다. 사람들도 엄청 많네. 자, 그러게. 여기가 왜 사람이 많으냐 맞냐면 자이 미끄럼틀을 타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오. 오. 오. 와와 엄청 깊어 와 뭐야 와 뭐야 너무 깊어 어디까지 내려가지고요? 와 내가 더 무겁나봐 내가 더 빨리 내려가 내가 제일 왜 이보다 빨라? 와 엄청 깊어 나나나 꼬치 됐어 바닥에 왜 꼬치 써, 어니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어... 아니 괜찮아 난 이렇게 수영해 와 어쨌든 진짜 깊지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무서울 거야 올라갔다 응. 어, 야 숨이 부족해 숨이 부족해? 어, 뭐 올라가야 돼난숨 막혀. 켜야 어, 맨이가 숨이 막힌다고? 기다려 내가 호흡이 좀 남았거든 우리 뽀뽀하는 거야? 나 이런 거 드라마에서 냄새가 <웃음> <웃음> <쉽게 되나>? 정말 <웃음> 목숨을 살려준 은인한테 그런 말을 <웃음> 정말 토 나와 얘들아 야내 네, 수영장이 이렇게 깊다고 로블록스에서 가장 깊은 그런 맵인데 음. 그리고 바다도 있거든? 해변도 있거든? 이 맵에 음. 뭐? 바다도 있다고? 말도 안돼그 해변은 이 수영장보다 두배 정도 깊다고 자 짜자잔! 와 여기가... 러블스는 가장 이쁜! 케베님, 저기 헬리콥터도 있네? 나한번 저기 끝까지 가보고 싶어졌어. 나 갔다 올게. 저... 내가 뭐 저기를? 그 헬리콥터 타고 가자, 우리. 아니, 저기 앞에 뒷모습은 진짜 이뻐 보이는 여성분이 있잖아. 한번 가서 말을 걸어볼까? 어허허허허허허거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를 넣겠지. 아이고 멘본 좋아하겠지? 내가 보며 <웃음> 저기요? 뭐? 아! 우 너였냐? 어! 색짜 빨색이야. 어, 뭐야 이거? 한 사람만 탈수 있나 본데? 아, 이게 운전이 안 되네. 그냥 장식용이네. <웃음> 어, <웃음> 얘들아. 저기 끝에 보여. 뭐가? 올리스가 <웃음> 진짜? <웃음> 어르신이 <어리시절> 저 <와>. <웃음> 와이 아래 끝이 어딜까? 한번 내려가볼까? 내려가보자 나 보자. 진짜 내려가보자 아니 수영을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야 끝은 있어 오, 나 당황했어 벌레같이 생긴 거 돌아다닌다 저기 어디 어디 어디 벌레라니 오, 엄청 멀리 벌레가 둥둥 떠다녀 벌레라니 아 근데 뭐야? 오, 저기 멀리 오. 물고기인가? 나야 거짓말치지 응. 마. 너가 저렇게 벌레같이 생길 짓이가 없잖아. 저거는 물장구벌레라는 거야. 어, 근데 이 수영장에도 끝이 있어. 그러네. 아래가 있다. 야, 끝이 그래. 있는 해변이었어. 안전보역이었네. 리야! 여매라너 숨이 없구나. 거기 있어. <웃음> 야, 됐다야. 여매라너 숨이 없었지? 아. 아왜 이게 수영장만 깊은데지 왜 너와 나의 관계도 이렇게 깊어지는 건데 졸로 가 거기서 싫어 구독 자 얘들아 어쨌든 이게 여기가 로블록스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 맵이거든 응. 다음 맵을 탐방할 곳은 로블록스에서 가장 무서운 수영장 맵을 준비해 왔어 오 궁금한지 모두들 좋아 좋아 자 얘들아 응. 자 이번에 우리가 들어온 아주 무서운 수영장 맵은 바로바로 바로 무서운 수영장? 여기가 바로 피해호수라는 곳인데 여기서 수영을 하면 있잖아 빨간 수영장 안에서 괴물이 뛰어나와 어 물질 나 물질 나아자 여기서 다이빙 할 사람 나나 아, 괴물이 아아 얼마나 많을지 몰라 어 괴물 나온다 어? 뭔뭐 귀여운 강아지인데 오 뭐. 간다! 좋아합니다. 내가 빠져보겠어! 어어예 나도! 어예 어. 아. 어. 아. 어. 아! 리아 괴물이 나왔어! 죽여! 아! 난 괴물이 뭐, 아니야! 뭐, 뭐, 뭐, 이상해. 뭐, 어! 화면이 뭐, 이상해! 어! 죽었더니 화면이 이상해졌어 어! 들어가면 진짜 깊은 호수가 있는데? 진짜? 어, 밑에 어. 봐봐 와! 있어! 뭐가 있어! 진짜! 뭐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어 이거는 SCP-354라는 건데 이 호수는 빨간색인데 이 안에서 계속 괴물이 나오는 거래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야? 음, 위험한 음. 수영장인 거지 봐봐 나 이거 아래 보고 있는데 아래 깜정이 가고 다 피밖에 없어 왜 무섭지? 그러게 여기서 수영하면은 괴물들이랑 맨날 만나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제일 평범한 수영장 제일 깊은 수영장, 제일 무서운 수영장을 만나봤. 음. 아런데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